네, 저는 내일 네, 관련된 안녕 공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주말에 기분 좋게 나들이를 시작합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모든 곳이 여유롭습니다 차 앞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정차해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고 또 주행 중 끼어들려고 하는 차엔 속도를 낮춰서 편하게 갈수 있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로엔 나들이 차량이 많아지고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왔나 싶었는데 나들목 구간에 수 킬로미터 줄이 서 있고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거의 나들목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끼어들기 금지 표지판이 있지만 중간중간 앞에서 끼어드는 차량들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하고 내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려는 차가 있어 욕까지 하게 되고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 합니다 러과몇 시간 전 출발할 때 여유로움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합류지점 혹은 진출입노에서의 끼어들기 행위가 범법행위인 걸 모르고 또 형사처분을 받고 정가기록까지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진출입노에서의 끼어들기가 어느 때 범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치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TV, 요즘은 단속카메라나 교통경찰관에게 단속 때 과태료고지서를 받는 것 말고도 주변 차량의 신고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꽤 늘어 더조심하겠습 할 필요가 있지.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는 차와 못하게 하려는 차와 서로 시비가 붙기도 해서 결국은 보복운전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런 끼어들기가 범법 행위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끼어들기가 가능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 상황을 보면 이해가 빠를 거야 첫 번째 그림은 정체 구간이고 점선 구간인데 대부분 점선 구간에서의 끼어들기는 법규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체되고 대기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엔 실선이나 점선 모두가 끼어들기가 금 돼 있고 법규 위반이 되는 거야 적발시는 승합, 승용 모두 4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 그리고 두 번째 그림처럼 차량들이 정체되지 않고 정상속도로 주행 중일 때는 정상적 차로 변경으로 인정되고 법규 위반이 되지 않는 거지 실제 도로교통법 23조에서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돼 있고 만약 이를 어겼을 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발효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 전과 기록으로도 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 출퇴근 시간 주말 상습 정체 구간에서 이런 끼어들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그런 곳엔 교통경찰의 간헐적 단속이 아닌 이런 구간엔 CCTV 같은 고정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위반임을 알리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경각심을 주고 더불어 다툼이나 접촉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고 이제는 시민들도 이런 불법 끼어들기는 직접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바빠도 법규를 잘 지키려 하지만 일부 자기 편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조금 우회를 하더라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지뷰